김덕순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가든입니다. 처음에 정상인나타날 때는 일월 중순이었었어요. 팔 부분에 빨간 반점이 생겼고요. 한 일주일 지나도 사라지지 않다 보니 동네 피부과를 다녔어요. 근데 그게 동네 그 일사선생님이 피부염이라 하셔서 철방 받고 집에서 보육을 했는데요. 약을 보역을 했는데 좀 효과가 없고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튿날에 음 대학병원을 갔습니다. 거기에서 바로 피검사하고 바로 그 진단을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턱발성 자반증이라고 하셔서 그래서 입번 치료하고 몇몇 어, 부르겠니? 그거 맞고 정상이 호전돼서 바로 한 이틀 후에 퇴원을 한 거예요 그 다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피검사를 하다 보니까 수치가 계속 떨어진 거예요 가빈이가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검색을 해봤어요 이 병증에 대해 검색해보니까 여기 동경 한의원이 나와서 어핑도 좋고, 그래서 저, 저한테 말씀해서 아 여기 온 거예요. 입은 <웃음> 치료 중에는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. 그리고 퇴원한 후에는 한달 후에 또피 검사를 다시 하고 그때는 조금씩 수치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. 아,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. 뭐, 엄마, 엄마가 계속 뭐, 어, 자간증 못 왔다고 속상해 하시니까, 좀, 음, 마음에 아팠어요. 음. 그러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, 이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샤워한 다음에 그증상이더 나타나니까, 조금, 어, 샤워하기도 무서운 정도로 조금, 어, 있었습니다. 음. 시간이 많사토글토 네. 지는 같은 것 같습니다. 고민은 솔직히 한약이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 정도 좀 걸리다고 제가 생각했고요. 그리고 완치한다고 솔직히 보정, 보장도 정확한 것은 아니잖아요. 근데 지금 치료하다 보니까 점점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. 그래서 더 믿게 되고, 더, 음, 더, 더 믿은 게 같습니다. 약, 약 먹고 하는, 하는 게 빨리 끝나서 너무 좋았고, 안 좋았던 좀, 아우, 약도 쓰고, 약 먹는 게 너무 힘들고, 피도 한달안 보고, 아우, 많이 힘들었어요. 좋과거좀 코가 고안가 해요 그래도 더 신, 신경 쓰일 부분이 생겼고요 왜냐면 하 혹시나 제 말할까봐 걱정되는우려도 음. 있고요 아무튼 일단은 어, 마음은 조금 편해졌어요 일단은 완치했다는 소식 도 있고요 아무튼 아, 감사합니다 <웃음> 멈취가 안 될까봐 걱정 많이 했었고 무서웠어요. 맨날 평생 빚고 봐야 될까. 믿고 여기 오셔도 될것 같아요. 저 음. 음, 유튜브에 치면 조회수가 제일 많으니까 이혀서 같이 만들고 싶어요. 저희가 직접 치료를 받으니까 일단 결과가 있다는 설명이 다된것 같습니다 <웃음>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모로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가빈이가 이렇게 해서 직접 찾아서 완치를됐으니까 고맙고 아, 음, 그만큼 신뢰가 갑니다. <웃음> 정말 감사하고 믿고 오셔도 됩니다.